ISTJ는 사랑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랑해 단어에 대한 고요한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해를 밥 먹듯 들어온 가정에서 자란 사례는 예의입니다. ISTJ야 갑자기 등도 먹지만 사랑해. 일반적인 경우 연애 초반 사랑해를 들으면 뚝딱거립니다. 본인은 호감이 있어서 연애를 시작한 거지. 아직 사랑의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애 초반에 사랑해를 남발하면 ISTJ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유형들에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ISTJ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간신히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마음에 없는 단어를 표현하기보다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게더 현실적입니다. 이땐 ISTJ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더 좋습니다. So nul doshi chung haju shi y a s a g a m s e h a d n a d e duk dak, jayyeongsan yul tong ha d istj wa yu i honin shingo ha shi g i g i won h a d n a d e istj world membership a g a i d ha shi mayan, secret yeongsan, bonin dung fan yeongsan, vlog, asmr d o o n total nega g benefit yul n w l eel suit sube n a d e b uchuk san dan kard lul click h a g a i d haju se yo.